보존 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뜻이고 그 화학 반응을 할때 일어나는 법칙인데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전하고 화학 반응 후하고 전하고 질량이 똑같다는 그런 법칙 그런 어? 법칙이에요. 근데 이게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할 때도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냥 출입하는 물질이 없이 물리 화학 변화 화학변화둘다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출입하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질량이 보존된다아 그렇구나. 네. 그 일정은 물법칙이요 일정은 다 줄게요.